일단 굉장히 빛이 납니다. 빛이 나고 주목을 받아야 될 사주고 확 살짝 핀꽃 있잖아요. 어몽 꽃이 좀 보여요. 근데 남자 관계나 이런 이성관계 있잖아요. 뭔가 뭐 지저분한 건 아닌데 많아.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사빠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. 성향이. 교식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자 오늘도 사주를 한분 가져왔는데 이분의 사주를 좀 둘러보고 이분의 기운을 좀 보자면 일단 굉장히 빛이 납니다 빛이 나고 주목을 받아야 될 사주고 뭔가 하더라도 자기가 주목을 받는 그리고 관심이 가는 이분 이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깨져야 되고요. 일부종사를 못 합니다. 일부종사라는 건 결혼 유지가 잘안 되는 분들 그리고 왜냐면 만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인의 연인이 돼야 되는 거지.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사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성향이 지금도 옆에도 뭔가 있죠 어 있죠 있죠 항상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공백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성훈이 계속 있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게더 많아 보여요 성격은 요 성격은 굉장히 쾌활합니다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통큰 사람들은 왜 걸걸하다고 해야 되나? <웃음> 그러니까 목소리가 걸걸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쿨하죠 왜냐면 자기가 뭐이 내숭이나 어떤 소신이나 이렇게 숨기질 않아요. 어느 자리에서나 그냥 편안해요. 개인적인 성향 자체는 굉장히 소탈하고 쾌활합니다. 올해는 좀 어땠을까요? 자수 아닌 자수? 어떤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부각이 되진 않는데 오래 넘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수는 아니에요. 해운년의 시작점보다는 어떤 마무리나 아니면 중간 정도로 이제 멈춰라 멈추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 기운을 타고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어떤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또 다시 또 이름을 알린다거나 시작을 한다거나 자꾸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마주칠 그런 일들이 좀 많죠. 적인 면에서는... 지위가 있어 보이고 인지도가 좀 있어 보이는 분 많이 그리고 이렇게 꽃 같은 게 보여요 그만큼 이쁘다는 거겠지 팍 살짝 핀꽃 있잖아요 어몽 꽃이 좀 보여요 다리를 본인이 잘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? 유지는 해요 뭔가 자기 때문에 구설이 올랐다 거나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이제 텀을 좀잘 활용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첫게 나오면서부터 주목도 받았고요 그때서부터 막 승승장구해요 앞으로도 더 앞으로도 더 계속 사람들 앞에 비춰질 거고 알려질 거고 근데 남자 관계나 이런 이성관계 있잖아요 뭔가 뭐 지저분한 건 아닌데 많아 본인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 그게 쿵짝이 잘 맞는 거죠. 내가 호감, 호감을 표시했어. 그러면 어 오케이 okay. 이러면서 이제 완전 소통을 잘하는. 이번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엄청 유명한 배우 여자 배우인. 아 여배우요? 네, 어. 송혜교 씨. 아 진짜. 네, 한번 갔다 왔잖아요. 그렇죠. 송중기 씨랑 어. 그렇게 하고 어, 루머든 뭐든 아무튼 맞아, 옛날. 많아. 보면 정말 많았어요 그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하게 남대의 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공인이지만 송혜교씨 과연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을까? 나는 한다 응 나는 마흔다섯 봐요 근데 이게 재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는 의문이에요 12월 30일에 애플리트 음. 드라마가 나와요? 아, 네네네. 뭐, 어느 정도 좀, 이렇게, 좀, 이슈머리가 좀 될까요? 이슈머리는 첫음에는 됩니다. 왜냐면, 송혜교란 자체가 네네. 거의 흥행수표잖아요. 드라마가 망한 게 없어. 연기활동은 좀 언제까지 할까요? 연기활동은 자기가 심심하면 나와요. <웃음> 왜냐면, 셀럽으로 여기저기 불려가는 곳이 많아요. 나는 한 50대 초반까지도 한, 향후 10년, 15년은 봐요. 한해몇 작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왜, 뭐, 2년에 한 번, 3년에 한 번씩 계속 간간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쉽게 연예계 생활 접지는 못해요. 조심해야 될 부분들 있을까요? 조심해야 될 분은 항상 구설 시비죠 뭐 그리고 이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볼때 신에서 말씀하시기를 송혜교 씨가 지금 내년 후년 마흔 셋에서 마흔 넷이면 어떤 문서가 들어온대요 어떤 재산 목록에 플러스 되는 문서거든요 네네. 그런 부분을 좀 자기가 가지고 가려면 자기 기운을 좀 많이 정화시켜야 도 되고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나서 문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요? 네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왜냐면 이분들은 구설이나 시비가 수면 위로 올라와도 한 시즌이고, 이슈화 되면 끝나고. 근데 그 꼬리표는 좋은 곳이 있럼 계속 따라가긴 하죠. 하지만,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송혜교의 힘이 있기 때문에. 인기도 많고. 그럼요. 네. 일단 이쁘고 봐야 돼. <웃음> <웃음>